이선균 이선균 이 이선균 이선균 한석규 한석규 한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부는 남자 경부남 김수찬입니다 오늘은 백사이드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송 피부리네 백사이드 피부를 어, 먼저 백사이드 피프티를 하면 좋아요 보드 슬라이드보다 피프티랑 더가깝다는 느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부를 하려고 백사이드 피프티를 할 거잖아요 중심이 뒷발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뒷발 뒤꿈치에 있는 피프티를 연습하면 좋습니다. 한번 더! 뒷발 뒤꿈치에 있는 피프티를 연습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바로 뒤보다 조금 앞에 있는 레츠에 건난 느낌? 앞에 싹 건다. 두 번째. 뒷꿈치로 건다. 뒷발 뒤꿈치로 건다. 세번째, 눈은 뒷발 앞꿈치 본다 아웃할때도 어떻게? 뒷발, 뒷꿈치로 나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몸이 기울어져서 걸면 아웃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렛츠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렛츠 위로 올라가는 요 앞에... 이러면 끝! 포인트는 뒷발, 뒤꿈치! 경찰 부르려면 속도 빠르게 뒷발, 뒤꿈치 신경 쓰세요! 야, 아 이선균! 아 이선균의 백사이드 피부를 할 때는 야! 야! 야 뒷발, 뒤꿈치! 뒷발, 뒤꿈치! 야! 빨리빨리 안 하냐! 뒷발, 뒤꿈치! 한석규보다, 뒷발, 이 뒷발 뒤꿈치는 내가 만든 뒷발 뒤꿈치, 어이, 개아새끼야! 뭐야? 뒷발 뒤꿈치 힘안준 새끼가 있어? 탈출, 아, 개아새끼야!